안녕하세요. 차세대 당구 스타를 꿈꾸는 당구계의 고인물 한주이라고 <웃음> 합니다. <웃음> 반갑습니다. 네, 사실 워낙 이렇게 좀 유명세가 있으시니까 좀 이런 서바이벌이나 대회에 나와서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남겨두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큐타임즈 한주입니다. 아또 당구에 그냥 울것 같은데